고혈압, 당뇨, 뇌경색 병력자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며칠 만에 사망한 경우 기왕증 감액 없이 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003-11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9년 경 상해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수원시 장안구 F 부분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119 출동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는 명료하고 좌우 동공 반응도 정상이었고 다만 망인의 얼굴 부분에 열상과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7일 만에 급성 경막과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망인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망인의 사망은 넘어지면서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과거력 범력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그외 망인에게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특별한 질환 또는 체질적 요소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견 당시 얼굴 부위에 열상 및 출혈이 있었고 구급 활동 일지에 따르면 의식 상태가 A 의식 명료, 좌우 동공 반응 정상, 환자 발생 유형으로 사고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망인이 뇌 형색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증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머리 좌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 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이 이전에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원발성 고혈압,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마비 부전 등으로 치료받아왔고 혈전용해제, 고혈압약, 당뇨약, 복용중이며 사고 당일 혈당 수치가 높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뇌CT상 나타나는 급성 경막하출혈 및 좌측 전두엽 뇌실질 뇌출혈의 형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망인의 뇌출혈 형상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달리 망인이 2009년도 뇌경색 치료 이후부터 사고 당일까지 뇌경색과 관련된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나 피고의 기형증 감액 주장에 관하여 "뇌출혈이 일어날 당일에 혈당 수치가 높다는 것이 이미 뇌출혈된 혈액량을 단기간에 증가시키거나 뇌부종을 악화시킨다는 문헌 보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뇌 ct상 나타나는 뇌출혈량이 이미 상당한 양이었고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의식이 기면 상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중화 상태였으며, 망인이 77세의 고령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망인이 기왕증으로 인해 상해가 중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